오. 사람들이 쌓은 높은 탑. 창세기 11장. 노아와 새 아들 샘함 야벳이 방주에서 나왔어. 그후 노아의 새 아들은 자녀를 얻었단다. 이 자녀가 또 자녀를 얻었지.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람들을 위해 주셨지. 온 세상이 사람들 차지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더러 흩어져 살라고 하셨어. 하지만 사람들은 멀리 흩어져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단다. 오히려 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것을 더 좋아했지.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서로 가까이 모여 살았단다. 그러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 우리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자. 그리고 그성 안에 높은 탑을 세우는 거야. 탑을 아주 높게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는 거야. 그러면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도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은 없겠지. 어디서든 높이 솟은 탑을 보고 성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성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살면서 힘을 합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강해질 거야. 우리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거라고. 그때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할수 있겠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단다. 높은 땅을 쌓으려면 벽돌이 아주 많이 필요했어. 사람들은 네모 모양으로 벽돌을 만들어 구웠지. 그리고 벽돌을 반듯반듯하게 쌓았지. 이렇게 하면 벽이 만들어지지. 벽을 쌓을 때는 벽돌 사이사이에 시멘트를 발라야 해. 시멘트가 없으면 벽이 와르르 무너질 테니까.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바르면서 벽을 쌓는 일을 미장이라고 부른단다.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일했어. 사람 중에는 벽돌 굽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시멘트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벽돌을 탑까지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 미장공은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바르고 반듯하게 벽을 쌓았지.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함께 일했어. 그리고 모든 일을 책임지는 대장이 한 사람이 썼단다. 모두 이 대장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지. 얼마가 지나자 탑이 주변의 집들 중에 가장 높아졌어. 사람들은 신이 나서 이렇게 말했단다. 와 우리가 한 일을 봐 정말 대단하지? 우리가 만든 탑좀봐 얼마나 높고 멋있는지 정말 자랑스럽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셨단다. 물론 사람들이 왜이 탑을 만드는지도 알고 계셨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넓고 넓은 이 모든 세상을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살라고 하셨지. 하지만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어.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흩어놓으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말다툼을 벌이도록 하셨단다. 만약 누구와 말다툼을 하거나 싸움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피하게 되잖아. 그 사람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지.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단다. 벽돌 굽던 사람과 벽돌을 탑까지 나르던 사람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지. 시멘트를 만드는 사람은 미장공과 싸움이 붙었어. 탑 꼭대기에서는 공사 책임자가 혼자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힘을 합해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말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은 갑자기 사람들이 서로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서부터였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부 다른 말이 되도록 만드셨거든. 미장공이 하는 말은 독일 말과 비슷했어. 벽돌 굽는 사람이 하는 말은 영어 같았어. 공사 책임자가 하는 말은 스페인 말 같았어. 그러니까 공사 책임자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모두 다른 말을 하게 되어 다른 사람의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어버렸단다. 결국 큰 혼란이 벌어졌지.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서로 화를 냈어. 그러다 싸움이 벌어졌단다. 같이 모여 사는 것이 싫어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이사를 하였단다. 모두 다른 방향으로 뿔뿔이 흩어졌지. 그 성에 남은 사람은 단지 몇명 뿐이었어. 그리고 탑은? 그 탑은 영원히 완성되지 못했단다. 그 성에 남은 사람들도 탑을 더 쌓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거든. 이 성은 바벨이라고 불렀단다. 그리고 영원히 완공되지 못한 그 탑을 바벨탑이라고 불렀단다.